모바일은? 마다에모린 이거 이분이 하시는 거같은아 맞아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은? 에모린! 창피요 우리가 창피해? 조금! 조금! 검은사막 모바일은? 에모린! 마다에모린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이. 무언가의 마음을 또 진행을 했었었잖아요. 어, 저 진짜 좋았어요. 다 너무 친절하시고. 아, 맞아 친절도 하시고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어요. <웃음> <내> 준비된 멘트가. <웃음> <웃음> 굉장히 남다르셨어요. 좋은 시간이 됐었는데 Q&A 시간 외적으로도 또 남아서 많이 질의응답을 해주셨다고 <웃음> 들었어요. 그 내용을 얼마 전 공식 포럼에 공지로 통해 안내를 드렸는데 <웃음> 내용이 좀 길었어요. <웃음> 그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눈에 띄었던 내용들 몇 개를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시작.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클래스별로 이동 속도가 많이 달라서 검은 태양 등에서 다른 캐릭터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예를 들어서 검은 사막 네? 온라인에서는 레인저가 다른 클래스보다 이동 속도가 좀 빨라요. 아.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개성인데 음.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속상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이제 콘텐츠를 보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 있도록 이제 방향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모험가 여러분의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의견이 좀 중요한 중요한 때다. 네. 하하. 중요합니다 공공 낭낭협회 여러분 모여주세요. <웃음> 아니다. 모이언트, 아니, 자이언트협회부터 먼저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든도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쪽 기억이 나요. 이거 저번에 제가 위층 그 올라갔을 때 개발팀에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음. 저번에 모험가의 밤때 참여 신청을 받을 때 마지막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네네. 어, 그때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으신 분들은 어, 검은 태양이 떴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너무 힘들다 라고 아 하셨고 또 전투력이 높으신 분들은 어, 내 전투력을 조금 더 어, 이용할 수 있는 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pvp 콘텐츠를 내놨을 때 있는 약간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곧 출시될 태양의 전장에서는 그분까지 이제 고민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콘텐츠들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웃음> 네 그러면 어디 핫타임 이벤트에 대한 건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벤트를 즐겁게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벤트 때문에 어,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음... 계신 만큼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타 이벤트를 공지를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어, 더 충분히 안내했다면 그 모험가 분들께 혼란과 혼선을 덜 드렸을 텐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음... 그렇죠. 게임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개선되면 저희가 진행하는 공식 그렇죠, 포럼 그렇죠. 공지나 안내 레벨업을 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어, 어 근데 여기에 또 보니까 콘텐츠 즐기는 시간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아 콘텐츠를 즐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딱 시간이 있어야지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 모 뭔가 여러분께도 이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만한 만큼 이제 필요한 시간만큼 이제 콘텐츠 업데이트 간격을 이제 조정해서 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 좋네요, 좋네요. 자, 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약간 피해랑 공식하고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 네. 저 서비스가 길어지면 콘텐츠도 많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피해랑 공식도 함께 개선이 돼야 된다. 음, 네. 음, 이거 이미 한번 예전에 변경한 경험이 있지만 네, 네. 어,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음. 네, 이거 조금 민감한 내용 아닐까요? 민감하지. 그쵸, 그래서 모험과 여러분이 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는 음,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좋네요. 우리 모영순TV 네. 모토가 바로 모험가 여러분의 마음속 영순이니까요. <웃음> 세상에. <웃음> 뭐, 세상에. 영순. 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용순이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자주 접속하는 캐릭터 이외의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음. 음.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로 주로 활동을 하면 음. 어, 그 캐릭터로 경험치를 획득해서 보조 캐릭터한테 분배를 해준다고. 약간 아, 그런, 음. 그런 느낌이네요. 더 나은 가문 시스템을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어, 보조 캐릭터의 장비 장, 장비 잠재력 각성 수치가 주요 캐릭터의 장비 잠재력 각성 수치 이하라면 <웃음> 각성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던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아 조사해보세요. 네, 네. 네. 확실하게 보고 있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 어, 네. <웃음> 네, 확 학생 이제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빨리 성장을 할수 있어서 유원가님들 아,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성장을 하면 그만큼 뭐 기술도 다양하게 써볼 그쵸, 수 있고 그쵸. 콘텐츠도 여러 개 즐길 수 있으니까 어, 이게 내 손에 맞는 클래스다 음. 내가 이 콘텐츠를 파고 들어야겠다 라는 목표가 좀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맞아. 아, 좋네요 좋네요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거점전에서 신기전을 쓸때 사망 메시지에 가려서 <웃음> 조준하기가 어렵다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주시다 오! 바로 바로 수정이 가능하시다라고. 쿨하게, 네. 아, 그쵸, 쿨하신 분한분 계셨잖아요. 아, 쿨하게.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아 다음 주에 해주신다고. 모두 그 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직히 <웃음> 아, 이렇게? 좀더 다음 걸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분이 완전 얼리어답터네요 음.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오. 아, 이거 접었다 폈다 아, 네 네. 잖아 제스타 시험 볼수 있었다고. 어. 아, 근데 이게 왜 취신 기계에서 게임이 끊기지? 왜 끊기죠? 어... <웃음> 말씀해주세요. 콘텐츠가 가장 많은 게큰 원인인 음. 것 같아요. 네. 콘텐츠가 많아지면 그만큼 연출하는 이제 그런 연출도 늘어나고요. 연출이면 네. 약간 그런가? 자동으로 마력가긴 같은 거 하면 번쩍번쩍 번쩍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이유일까요? 맞아요. 검은 기운 상자 열 때도 번쩍번쩍. 번쩍 어, 맞아요. 음.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이제 유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기기별로도 특성 과야겠네요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다음 거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것도 약간 재질문 같아요 이거 완전 맞아요 저 이거 모이온트로 퀘스트 깨다보면 장비가 그렇게 많이 쌓여요 가방에 거의 한가득이에요 아. 맨날 에일린한테 팔고 오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맨날 팔고 오고 여기 나온 대로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가면 해당 등의 장비가 이제 드랍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거? 아 이거 거의 모이온트 가방이 가벼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 음, 가방 어, 저는 가벼워진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저도 중간에 이거 스킵 되나 해서 눌러본 음. 경험이 있어요. 이게 월드 우드머리 출연 영상이 너무 길어서 혹시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가요? 저는 이제 누베르가 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훅기도 하고, 훅. 아 맞아요. 카란다도 훅. 다 <웃음> <칼 안다도 부이. 웃음> 똑같은 것 같은데 빨리 스킵하고 싶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네. 또 가끔 마음 아플 때가 누가 먼저 네. 월드 우드머리 공격해서 제가 못하면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아 말하자. 마음 아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여기 보면 일단 해당 월드 오드월의 지식 레벨이 이제 특정 수준 이상이면은, 네, 건너뛰는 방법을 고민하신다고 아, 합니다. 약간 일종의 스킵 같은 거네요. 맞아요.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지식이 이제 특정 이상 되면 건너뛸 수 있죠. 음. 그 영상이 재생될 때 그냥 영상 연출로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때 다수의 참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싱크를 맞추는 음. 작업도 진행이 돼요. 아. 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아, 그렇죠. 저 안정성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맞습니다. 아네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도 될까요? <웃음> 어 네. 제가 또요 사과폰 유저로서 <웃음> 사과. 이 <이중> 질문 하고 싶습니다. <웃음> 사과폰 열어보세요. 왜 늦게 열어주시는 겁니까? 왜죠? 이게 왜 저기 마켓에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어. 새벽 내내 새로고침 버튼 계속 눌렀어요. 아하. 이제 베포는 이제 앱을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음. 하고 선언하는 건데요. 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 앱이 마켓에 언제 보이는지 뭐알수 없는 걸까요, 이거는? 음, 내 네, 특정 마켓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 이제 알기는 어렵고요. 음. 어, 다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마켓 페퍼를 누를 시점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 아 네, 즉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아하, 소식 이거. 들리는 대로 안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네 저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번 좀 눈에 띄는 질문들 약간 좀 위주로 읽어봤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전체 질문을 또 읽어볼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렇죠. 공식 포럼입니다. 아, <웃음> 공식, 포럼. 공식 포럼에서 또 전체적인 질문들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기분도 좋네요.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 준비한 질의 응답도 종류가 세가지였어요 미리 사전 질문을 받고 또 QR코드 질문을 받고 추가로 마이크 건네드리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더 남아있으니 음. 저희가 호텔의 행사 시간이 끝났는데도 양해를 구하고 굉장히 늦은 밤까지 남아서 음.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뿌듯하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무언가님들의 애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맞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개선했으면 하는 요청사항들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추운 겨울에 오신 것도 힘드셨어 그러니까요 그때 눈도 왔어요 눈도 어, 맞아 맞아 아, 눈도, 눈도 왔어, 왔어, 눈도 왔어. <웃음> 네 어쨌든 이런 약간 훈훈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오늘도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